판다크서클 교정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고익수입니다 제가 다크서클 교정술을 근 20년 가까이 하면서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직도 강의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눈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혈관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혈관형이 아닙니다 혈관이 있어서 생긴 다크서클은 거기가 푸르스름하게 혈관의 형태 가지친 형태로 아예 혈관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혈관형이라 그러고 저는 이 얇은 피부 밑에 빨간색 피부 밑에 있는 조직들이 들여다보인 것 때문에 조직투가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중대한 증거는 뭐냐면 얇은 피부 밑에 자가지방식을 의 얇게 깔면 빨간색이 교정이 됩니다 바닥에 비쳐 보이는 것을 못 비쳐 보이게 자가 지방을 이식을 해서 교정돼서 이것은 밑에 피부 밑조직이 비쳐 보인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어, 결론이 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혈관이라고 자꾸 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의 교정은 당연히 지방이식을 얇게 깔아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혈관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은 자가지방이식으로 교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밑에 비춰보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혈관이기 때문이죠 이 혈관은 저는 어떻게 시술 하냐면 얇은 절개선을 넣어서 그 절개선을 통해서 그 혈관 자체를 걷어냅니다 떼어내면 그 혈관이 사라집니다 어 그러면 야, 혈관이 없으면 여기가 막 피부 괴사되고 죽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혈관 자체가 정맥혈이 피하 쪽으로 살짝 올라와 있는 그냥 그겉 표면에 잘 보이는 혈관일 뿐이지 밑에는 수많은 정맥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막 눈이 멀고 뭐 이런 상상들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겉으로 표면에 있는 거 충분히 한두 개 제거해도 멀쩡하시니까 혈관형으로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그걸 안 된다고 선장님들이 그런, 그런 거를 들으신 분은 편하게 오셔서 혈관형 다크서클을 교정하시면 됩니다.